안 에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비비케 치킨을 들 준비했어요 비비케에서 신메뉴가 나왔다 해서 한번 신메뉴와 그 다음에 베스트 메뉴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얘는 바로 황금콤보 비비케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황금올리브 그 황금올리브가 다리랑 윙, 봉 이렇게 세 가지로만 구성된 콤보가 출시됐다고 해서 한번 시켜봤고요 그리고 사이드로 또 하나 나왔대요 이게 바로 사이드를 새로 나온 치즈링칩스얘 같은 경우는 닭가슴살을 올리브에 튀긴 다음에 치즈가루를 묻혀가지고 먹는 간식인데 너무 맛있어 보여요 어. 또 거기다가 음료도 출시했다고 합니다 바로 스파클링 레몬보이 우리 보이차 알잖아요 보이차를 이렇게 탄산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치킨과 되게 궁합이 잘 맞다고 하는데 한번 얘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베스트 메뉴로는 우리 알죠 많이 먹었던 자메카 어 자메카 동다 요거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맛있게 먹을게요 우선은 저 이거 너무 궁금해요 스파클링 레몬보이 제가 차 종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 보이차를 어떻게 탄산으로 만들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얘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음! 레몬향 나! 얘부터 먹어볼게요 음! 내가 일단 그런 보이가 아니에요 어, 레몬향이 들어가서 되게 상큼하고요 일단 되게 깔끔해져 그래서 치킨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이제 비비큐하면 황금올리브 잖아 어? 황금올리브 얘부터 먹어줘야지 음. 하.. 진짜 하.. 황홀의 자태 음.. 예뻐서 음, 예뻐서 음. 역시 프라이드는 황홀 최고다. 음. 음. 음. 아! 그리고 사이드 신메뉴 치즈 링 칩스요. 인데 쫀득쫀득해요. 음. 응. 바삭바삭 쫀득쫀득. 이거 맥주 안주로 되게 좋겠다. 그리고 저 이거 궁금했어요. 저 자메이카 통다리 한 번도 안 시켜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시켰습니다. 아, 자메이카 통다리. 와, 이거 진짜 크다. 이게 베스트맨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항상 비위기는 황어를 시키게 되더라고. 이거 봐요. 와, 진짜 커. 부드럽다. 응. 향이 강하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아우 하나도 안강데와 근데 얘는 하나만 먹으면 되게 배울 것 같아. 이거는 제가 처음 먹어봤는데 만화 고기 먹는 기분이에요. 왜치밥이랑 어울린다 이제 그 말을 할것 같아요. 입에 꽉 차나 꽉차 <목소리도> 황홀 콤보 있네? 위기. 자꾸 응? 이렇게 쏙. 네. 역시 화홀을 따를 순 없어 되게 매력있어요 바삭바삭 쫀득쫀득 이번에 본부분 손목 구성을 보니까 닭다리는 4개 들어있고 윙은 5개 봉은 5개 들어있어요 날개봉은 음. 아, 왜 이렇게 재밌지? 날개봉은 끝에 부분 뼈를 잡고 음. 네 오늘은 비비키의 신메뉴 황금 금보 치즈링 칩스, 레몬보이 거기다가 베스트 메뉴, 자메이카 통다까지 먹어봤는데요 어 황금 콤보는 우리 진짜 비비키 하면 떠오르는 게딱 황금올리브잖아요 근데 이게 콤보로 나왔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어. 저같이 폭사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부드러운 다리살과 윙과 복만 있으니까 구성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저 오늘 자메이카 통다리 처음 먹어봤거든요 와왜 베스트맨인 줄 알겠어요 입에 이게 입에 꽉 차고 부, 살이 너무너무 부들부들 거리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 그리고 제가 좀 향신료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제가 보기에는 향신료 냄새도 많이 나지 않아요 오. 그래서 하나만 먹어도 엄청 든든해 그리고 치즈칩스 이게 닭가슴살을 튀겨가지고 치즈가루를 이렇게 뿌린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튀긴데도 바삭바삭하면서 쫀득쫀득한 기분이야 이게 맥주한줄을 치자면 진짜 끝없이 계속 넘어갈 맛인 것 같아요 거기다 레몬보이 와 레몬보이는 제가 진짜 보이차 이런 차종류 진짜 싫어요 잘안 마시고 근데 얘는 차 같은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레몬이 들어서 그런지 되게 상큼하고 치킨이랑 같이 먹으니까 궁합이 너무너무 잘 맞더라고요 오, 그래서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비비큐입니다 음.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